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는거봐 이게 누구야 아팠지 <work> 아었지어 갑자기 읽었어 아이 너무 신나 다 아네 냄새 때문에 안나 준지야빠이 좋지? 식초렇게 간식 이렇게 또, 이가 어, 이렇게 아니 이게 이렇게 잘먹이렇 이렇게 또, 마,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왜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더워 아빠 이게 저번 이보다더긴이 같다 서로 줄이 약간 김밥사는거 어? 김밥만...김밥 살까? 이밥뭐 김밥. 사지? 얘네 덥겠다. 아까 중지 집에 있을 때못 만지니까 뜨겁더라고 <웃음> 얼마나 덥겠어 얘네같이 정신없게 다는 애들이 없어 맞아 힘는것도 기다리고 있어 용산에 <목소리> 여기를다 네. 올라가야 돼. 애취야. 저기 찾으 어? 볼게. 어? 얘는 유난히 심하지 않니? 오. 나는 뭐를 먹을 거냐? 는 말이야. 저번에 먹은 건데. 아이스. 오불덮밥. 아빠 오불덮밥이야. 오불덮밥. 있었어? 응. 아. 아, 나 아빠 나는 뭐 먹지? 아빠 나는 뭐 먹지? 아, 어, 김밥 먹어. 아, 나 근데 오버할수도 먹어. 먹어, 이거. 먹고 싶은 거 아, 먹어. 그래, 오버레스 먹어. 대박이다. 가상팔자래 나도 타고 싶어, 이렇게. 나도 타면 가고 싶어. 그러는 거 아니야? <웃음> 뭐야, 이 힌트. 아 <웃음> 동양제봉터하세요나 아, 뭐야. 뭐야? 뭐데 <웃음> <웃음>